예, 자기 죄를 깨닫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의의 안에서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모든 감각기관을 잘 써서 자기가 이제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 대해 산자로서 살려고 힘씁니다.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180도 다른거죠. 예, 이전과 이후가 자신을 중심으로 세계를 그 생각하고 자신의 안목으로 세계 역사를 평가하고 모든 세계 철학들을 흡수하던 그런 위치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경영의 기준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잘 아시는 성신의 인도를 쫓아서 살아가는 거죠. 이미 계시하신 말씀을 의지해서 그 성신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에 그, 단순히 그 행사, 종교 행사를 위한 표어로 쓰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 그 사람이 본능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주의 법의 말씀이 늘그 간절히 사모해지게 되고, 그게 오히려 내게서 멀어지면 불안한 거예요. 악인들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찔림을 받으니까 될수 있으면 말씀을 멀리하라. 그러나 의인들이그 안에서 위로를 받고 생명을 얻고 그 온전한 완성의 상태로 나가기 아 때문에 이제 말씀을 가까이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야고보서의 내용은 다툼에 대한 문제잖아요. 다툼이 왜 생깁니까? 자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높이는 거니까 다투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전에는 나를 어떻게든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채우기 위해서 나를 높이고 나를 자랑하고 내 외모, 내 가진 것, 내 지식, 내, 품, 내 지위를 가지고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웃음> 주님의 그 높으신 물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그렇게 참 죄인이 그 높아진다는 걸 알, 높아졌다는 걸 알고, 늘 주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을 얻고 계속 그 생명을 살찌울 수 있는 삶도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위치에서 겸손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토가 내 안의 소재로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성신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리토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늘 외부적으로 주님께, 그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거지. 자기를 부인해 가면서. 예.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고. 일반적으로 비교해봐도 잘날, 잘난 게 하나도 없는데, 일반적인 권력자들, 뭐, 학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비해도 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걸고 자기를 자랑한다. 이게 참 비참한 일이죠. 그런, 그런 사람이 교회 회원이 되면 너무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가정에 도 가정에 호주가 되면 얼마나 그 가정이 정상하게 못써나갑니까 하나님의 신령한 가정으로. 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말씀을 절대 비춰만 보고, 자기만 살짝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만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싸움만 나.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를 적용하고, 자기 부인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 기도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어디 가도 싸워요. 이런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 이제, 안에 불, 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잘난 척을 해야 되고, 어디 가도 자기 의의를 드러내야 되고, 하니까 싸운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상태를 알고 위에서 기도하고 끊임없이 죽게 돌아오기를 간구하는 거죠. 예? 간구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당연하지. 내, 내, 내,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의 의의를 드러내는 게 이상한 일이에요. 그게 기이한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수 없는 일. 그러니까, 내 안에 그런 게 나타나면 주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게 나타나면 주님께 찬양을 올려야 되는 거예요. 한옥으로. 내가 조금 더 많이 그런 걸 누렸다고, 그거 가지고, 그, 잘난 척하고 그러면, 이게 어디 가도 진짜 불난만 일으킨다니까요. 아, 그리토인들은 진짜 세례 받기 이전과 이후가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 받고 나서도 계속 그런 속이 속에서 움직인다면 절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오직 나를 나되게 하고 나를 그 하나님의 목표대로 나아가게 하는 그 말씀과 성신님만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가야 됩니다. 화평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디가도 어디가도 그런 사람이 말씀을 정당하게 읽는 거예요. 그회 질서 속에서 말씀을 정당하게 듣는 사람이에요. 아까 루디아 경우도 봤지만. 그, 진짜 외모로 봐서 봐줄 만한 인생들이 아니잖아요. 그 헬레니즘의 세계 속에서 그 최첨단의 그 사회 속에서 그, 그, 지금, 오랜 여독으로 옷도 참 시원치 않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뭐, 그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복음을 통해서 받고, 영접하고 말이죠. 가족, 식구들 전부 조합으로 인도하고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확실히 그런 사람들이 벌써 말씀을 들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은 거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거죠 언제든지 그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아니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마음이 구약의 그그 그, 구약의 그저 신자로 있어서도그 구약이 목표하는 바 그리스도에게 나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준비가 된 사람. 그러니까 그런 복음이 들어올 때 과연 그렇다 고 내가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하고 세례를 받고 가족들을 인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눈빛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그니까, 여기서도 보면, 그, 이, 야구부소가 신약의 자문서라고 했잖아요. 그, 감각기관을 너무 아주, 이전에 이 눈, 코, 입, 발, 손, 이런 것들, 마음, 제 멋대로 쓰던 건데, 이거를 진짜 주님이 기뻐하는 걸로 쓴다니까요. 들을 걸 듣고 볼걸 보고 말할 걸 말하고 손으로 그 해야 할걸 하고 발로 가야 될걸 가는 거죠. 그걸 마음을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여기 지금 우리 다섯 가지 지혜를 얻은 사람의 그 유익 유익 다섯 가지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의 다섯 가지 유익을 봤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네 가지를 봤잖아요. 그, 높이 받들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어, 말씀, 지금 20편, 119편 말씀과 같이, 그런 말씀으로 읽는 거예요. 말씀, 맨날 듣는 말씀 뭐, 들어놓고 들어도 되고, 예? 뭐, 그렇게, 그런, 뭐, 다음에 또 들으면 되고, 이런 생각이 없죠. 예. 높이, 예, 받들고 경외는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깨닫게 하신다 성신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은 거는 외워야 됩니다 성신께서 하나님의 깊은 속마음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의지하고 그걸 의지해서 십자가의 지혜만 전한 거예요 헬라적인 말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아 그리토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증거하느라고 선포하느라고 그 십자가의 지혜만 성신을 의지해서 증거한 거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그, 그렇게 그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순종하려는 열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과정과정을 늘 말씀에 비춰보지 않 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자신을 살피는 한가하게 자, 자신은 그냥 뭐 어디로 살면서 다른 사람이나 잘 사나 못 사나 감독이나 하려고 하고 감시나 하려고 하고 그런 태도를 안가는다 자신이 항상 그니까 그 말씀을 그냥 듣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듣는 걸로 쌓아놓는 걸로 그치지 않죠. 열의를 품고 그걸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 되잖아. 그게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나가는 존재인데 교회 안에서. 그러면 그리스도가 얼마 삼직을 가지신 그런 그런 분으로서 우리의 보회사이시고 그 높이 되셔서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일을 다 하시는 분. 참 하나님이시지만 참 사람으로도 그 일을 다 이루시는 분 그걸 그 말, 그분의 말그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그분을 드러내려고 해야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드러내려고 해 그거야 그래 그게 순종하는 거 아닙니까? 예, 열심히 듣고 어, 마음으로도 아 그게 좋지 그러 놓고 여기 나가면 벌써 이제 세상 자기 관점으로 딱 돌아가 버리는 그런 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부지런함 부지런함으로 성경의 주제와 내용에 주의하면서 배려한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고 그랬어요. 부지런함 배려한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런가? 들었을 때 만이 아니라 집에 돌아가서도 과연 그런가 그 증거가 과연 맞나 성신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본 거예요 <웃음> 성경에서 그 성경의 기준인데 성경에 부합되지 않으면 철저히 그 고쳐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맞는 말을 하는지, 틀린 말을 하는지, 이제 감독자가 아니라, 그 맞는 말이라면 과연 그렇다고 내가 그걸 순종하려고 하는 열의를 품고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아니면 내가 존재의 가치와 영광도 없다. 존재의 당위도 없다. 하는 걸 생각해야 요 지난 시간에도 그 얘기했죠.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의 5대 정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그리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영광이에요. 삼, 삼대 정신은 오직 그, 오직 그 성경하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요 그러니까 사실 그 분류해서 그렇지, 다 오직 성경에는, 어, 오직 그리토가, 오직 저 은혜가 오직 믿음이 오직 영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사실은. 응.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기준으로 삼아서 어, 열심히, 부지런히 읽어야 해 우리 초대교회에 대해 얘기도 말씀드렸는데 막 쌀찜 지고 말씀 들으려고 80 k 응. 로 200리 길을 걸어가 가지고 그렇게 사경에 참석하고. 그렇게, 그렇게 열정을 보였다고. 이그 당시 중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다고 선교사들이 보고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드러내놓고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 지금은 이제 뭐 어쨌든지 그 삼자교회라도 있으니까 그 형식으로라도 보, 보, 보는 거지만 그 전에는 그걸 못 해가지고 외웠다고 하지 아요 외웠다. 그 도스토이에프스키가, 저기, 뭐야, 사형, 사형죄인이었잖아요. 사형되기 5분 전에 그 사람이 풀려나요. 그 사형대에서. 그래갖고, 그 이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가지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 가서 성경을 볼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걸 암송하면서 글을 썼다고 하죠. 암송하면서. 암송해가면 글을. 그래갖고, 나오자마자 그걸 탁, 글로 썼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그런, 하나님이 시간, 내가 5분 전에 마지막 할 말이 없나, 그 얘기를 할 때, 그가 내, 내가, 나로 인해서 뭐 슬퍼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 때문에, 날 낳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 뭐 여러가지 했지만, 내가 1분이라도 더 시간이 있었으면, 이렇게 썼어야 될 것에 대한 그런 고백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 시간, 그 사형, 그때 올라간 그 시점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어요. 토토에 푸스키가 그렇게, 에, 사, 살았습니다. 옛날에 이제 죄와 벌이나 뭐 이런 책들을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지금 가물가물한데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을 뭐 가져오는데요. 아무튼, 그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아주 부지런히 오직 이 말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금보다 더그 음료의 사상은 사탕발림인데 송이 꿀보다 더단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또 정금보다 일정한 양식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 서로 그걸 동려해야 되고, 우리가. 서로 그것을 그 지지해주고, 서로 시간을 배려할 때도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한 쉼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한 노동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을 위한 뭐 여러 뭐 다른 그 요소들이 있겠지만, 늘 중심은 그걸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의 말씀 중심. 그래서 뭐 지난 시간에는 뭐 혼인, 혼인의 문제, 공부 문제, 그런 것까지도 얘기했는데, 늘 그, 그런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이제 성경을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아니면 자유주의자들 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신학을 만들어 놓고 이단으로 빠지는 거죠. 바, 바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는데, 그 에르프루트에서 그 루이벡이라고 굉장히 먼 거리인데 거기를 걸어서 음악적인 그 음악의 그 선생을 만나려고 그그 그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모든 걸다 내려놓고 그렇게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건 뭐 겨우 겨우 뭐 마지못해 억지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부끄러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음악이나 미술 뭐그외 기타 예술 활동을 해도 공부를 해도 혼인을 해도 다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읽어야 된다. 그 그런 것들을 읽고 누려봐야 된다. 지난 시간에 그 정도 봤는데 오늘 나머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부지런할 때 이제 뭐 그냥 향방없이 부지런한 게 아니고 주제와 내용에 주의하면서 부지런한 거죠. <웃음> 누가복음 10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행느냐? 대답하여 가로되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냐고 주님께 물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은 613개조의 율법조항보다는 모세의 오경이나 나아가 구약의 성경을 가리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두성 강령은 율법의 강령일 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기 때문입니다 이 율법이라고 했을 때는 구약 전체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모세 오경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더 좁혀서는 십계 명만 가리켜도 율법이라고 하고 조금 더늘히면 613개죠 그 내용을 율법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전체 내용 구약 전체 내용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주님이 구원해 놓으시고 이것을 요구한 거예요 그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무거운 멍해로 주신 게 아니에요. 새 언약의 지침으로 아주 쉬운 멍해로 주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자기네들이 지켜서 뭘 구원을 얻어보려고 하니까 그게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 된 거죠. 아주 철봉, 철멍해가 되고 만 거예요. 그것, 그것을, 뭐, 저, 출애국기 19장에서 23장 사이의 내용이 언약식의 내용이잖아요. 거기서 그 주님이 그 언약을 체결할 때다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뭘 말할 때는 자신들의 그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알고 그걸 내가 할수 없지만 주를 의지해서 하겠다고 해야 하는 것이 옳은데 내가 다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쪽에서 그걸 할수 있는 소재하고 능력이 없는데 한다고 했으니까 바로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 섬기는 거죠 소이다 바로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율법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율법의 강령도 은혜로 주어진 주신 것이고 모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구, 따라서 구원을 받고 나서 모세 율법은 새로운 공동체로서 그큰 애굽에서의 그그죄 모든 멍에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섬길 그 내용으로의 율법이다입니다. <웃음> 이처럼 주님 구약 성경의 주, 내용과 주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강령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에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유리 문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그 규정하죠. 5문답을 이미 배운 건데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믿을 것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죠. 대여림 문다 91문에서 196문까지 이 본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그 부분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요구라고, 어, 할수 있을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위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 아담과 하나님께서, 어, 맺지신 언약이죠. 행위언약. 행위언약도 사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토대로 해서 행위언약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사실 근데 뒤에 주어지는 은혜언약과 대비해서 행위언약이라고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알기 쉽게 해서 그 행위, 그 선악과 금령을 다시 따먹지 않고 나머지 또 명령들을 순종을 하면 예, 하나님 지으신 목표에 돌아가게, 올라가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어, 아담을 찾아오셔서 다시 언약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원시 복음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약속하신 그 언약도 창세기 12장에 나오듯이 그것도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 언약, 모세 언약도 주권적인 아브라함의 그 하나 그 하나님의 언약 은혜 언약의 기초에서 주어진 그 은혜 언약의 부속적인 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행위 언약이 결코 아닙니다. 그걸 지켜, 아무도 그걸 지킬 수가 없어요. <웃음> 아무도 그걸 지켜서 영광에 이를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토 외에는 그것을 다 순종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그리토를 바라보고 새 언약의 지침으로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것을, 그 은혜 언약의 법을 지치, 지켜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 그옛 계명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옛 계명이 이제 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그 장로들의 유전과 섞어가지고 그, 그 이상하게 변질시켜놨기 때문에 그거를 회복시켜주는 거죠. 바울은 유대교의 그 잘못을 저기 지적하고 원래 것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개념을 그 고쳐서 성경의 개념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아담의 타락 이후에 그러니까 주님의 그 언약의 그 규범 어, 율법은 그것은 다 은혜 언약, 은혜 언약의 지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런 일들이 주,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할 수밖에 없죠. 늘 넘어지는 존재인데 세상의 미혹을 받고 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사단의 미혹 때문에 늘 넘어지는 존재인데 그러니까 그 언약을 그 은혜 언약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뻔뻔하게 의지하는 게 아니고요. 늘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걸 의지하는 거예요. 그 뻔뻔하게 의지하면 그게 이제 무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기가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그게 율법주의자가 되고, 그게 유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반법주의자가 되는 거죠. 언약의, <웃음> 언약의 내용으로 그 잘, 그 주님의 그 강령을, 법의 내용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이 스스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 우리 인생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그런 걸 고백하잖아요. 나는 전적인 부패, 무능력, 예, 그걸 고백하는 거. 그걸 구원론에서 이제 신이 협력을 얘기해 버리면 이건 절대. 구원을 못 받습니다.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율법사가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겠냐 영생을 얻겠냐 하고 묻는 것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아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언약을 깡그리 무시해버린 거고 자신을 아 어, 그, 그 언약에, 언약을 지킬 수 있는 존재로 높여버리는 거잖아요. 그게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아무튼, 주님은 그가 말하는 율법의 강령은 옳다 하시면서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셔서 그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니랄까. 그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주님에게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십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죄인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그래도 너보다는 낫지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요 그래 내 수준은 아니지 내가 늘 그렇게 어디 가도 그냥 그 얘기를 해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 특징이 그런 사람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그뭐자먼서 사장 18절인가요? 그게, 그게 나오그 깨닫지 못해. 근데, 주님의 전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은 광명에서 광명으로. 점점 광명한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 그 조그만 차이인데. 교회 안에서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사실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를 옳게,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해석하는 게 맞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건데, 자기가 해석하는 게 옳다. 천상, 천하, 유아 독전 지혜예요. 지금 주님이 그, 하나님이신 주님이 중보자로 오셔서 자기 죄를 위해서 지금 고난, 율법을 지키시고 고난을 당하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내가 그 구원을 받겠습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게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하고, 성경에 빛나는 교훈, 영생에 이르는 교훈을 못 보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보면 하박국 2장 4절이나, 그걸 인용해서 이제, 로마서 17, 1장 17절, 히브리서 10장 30, 38절 등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말미암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근데 그렇게 이미 다 계시가 되어 있는데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 안 하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이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웃음> 마찬가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가까이 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까지 이스라엘을 택하신 사실을 살펴서 구약에서든지 신약에서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지체답게 서 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성신과 말씀으로 거룩한 길을 걸을 수가 있고 그 거룩한 길은 그리토의 몸으로 서 나가고 그리토의 지체로서 그리토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토의 몸인 교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고 그리토를 드러내는 사람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다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이네 번째 태도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라하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주제와 그 내용이 뭔가 부지런하는데 그게그리스도다 이게 우리는 그리스도께 연합됐으면 세례받아서 오직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주력해야 되고 그냥 내자 얕은 거가 아니라 그 충만한 것까지 드러내려고 해야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고 하시면서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그리토를 보기 위한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리토께로 돌아온 사람이 구약을 읽을 때 주의 영광을 본다고 교훈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오거스틴도 구약을 볼때다 그리스도를 얘기했어요. 아 성경 신학적으로 아직 신약이 안 왔으니까 그리스도는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 그거는 참참그 무식한 거예요. 신학 구약 구약 그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해도. 그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다. 그게 아니면 그 본문은 그냥 세상 율법이나 도덕의 내용하고 똑같아요. 예. 그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은 성경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람에게 성경은 뭐 자증적인 진리니까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해도 성경은 진리죠. 그냥 성경은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게 아니고요. 성경은 내가 실존 실존주의 실전, 철학적 입장에서 내, 내 입장에서 내 깨닫지 못한 성경은 나무 토막에 이게 종이로 만든 거니까 나무 소재로 한 종이로 만든 거니까 나무 토막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 아니거든요. 이거는 내가 깨우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다 그리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토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서 항상 시끄러워요. 봉사도 제대로 안하고 헌신도 제대로 안하고 그리토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리토가 죄인들을 섬기려고 모든 것들을 내려는 다시 달리 말씀드리면 이네 번째 태도는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보라고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웃음> 신약이나 구약이나 오신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다 증거하는 것이다.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엠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누가 보면 24장, 44절 이하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엠마우상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그 모세와 선지자 성문서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 줬어요. 그 눈에 그 덮였던 비닐을 벗겨주신 거죠. 네. 그럴 때 속이 뜨거워지는 거다. 구약에서 그리스도를볼때 속에서 불이 붙는 거죠. 아 이게 주님의 은혜구나 아,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완성하시는 분이 다 주님이시구나 나는 참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을 그 읽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정상하게 열심히 그 주제와 내용을 잘 이해해서 읽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걸 안 읽는 사람들은 늘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속한 교회를 자랑하고, 상대적인 거죠. 같은 교회라고 하면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같은 교회고. 오래된 교회나 이제 막 시작한 교회나 주님의 교회예요. 그러면 그걸 하대할 수 없습니다. 그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토 안에서는 헬라인, 야만, 남자, 여자, 주, 종, 어린아이, 어른 다할것 없이 하나다. 하나예요. 그, 그것이 진리입니다. 외모를 가지고 작은 교회니까 위축돼가지고할 말도 못하고. 큰 교회, 큰 목사한테 가서는 아멘, 아멘하고. 작은 교회 목사가 얘기하면, 그, 저, 하, 우습게 여기고. 그런, 그런 태도는 참 교만한 거죠. 예. 오늘 다섯 번째 내용을 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